강이나 바다, 호수 등물 위를 날아다니는 꿈. 예기치 않은 곤란이나 장애가 생겨 재물의 손실이 빚어지게 된다. 강이나 바다에 떠내려가는 꿈. 신상의 죽음이 닥칠 꿈이다. 효류하는 인물이 뚜렷하면 그 사람이 불길하다. 강이나 바다에서 잡으려고 하던 물고기가 자기에게 뛰어오르는 꿈. 예상하지 못했던 행제할 일이 생기거나 사람을 구할 일이 생겨 명예를 얻게 됩니다. 강이나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꿈. 바라더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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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를 바다에서 보는 꿈. 권세가 나 인기인 아들을 둘 꿈이다. 그러나 거북이가 집으로 들어오면 난사를 암시. 거북이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꿈. 만복과 행운이 가득할 꿈. 고래 등을 타고 바다를 떠다니는 꿈. 고래 등을 타고 바다를 떠다니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훌륭하게 돼 임무를 낳을 태몽이다. 일반적인 경우 권세를 누리거나 좋은 배필을 얻게 된다. 고래가 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며 물을 뿜어 올리는 꿈. 고래가 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며 물을 뿜어 올리는 꿈을 꾸게 되면 고리는 장차 운세를 밝게 해주며 임신할 징조로도 풀이한다. 고래가 바다 위를 날아가는 꿈. 고래가 바다 위를 날아가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나 그 소속 단체가 크게 번성한다. 고래가 바다에서 물을 뿜어내는 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자사의 브랜드로 외국이 수출하게 된다. 고래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꿈. 학생의 경우 장학생으로 외국 명문대에 유학을 가거나 합격, 승진, 취직. 당선등을 암시 구름 낀 하늘이 거친 바다 위에 낮게 가라앉는 꿈 구름 낀 하늘이 거친 바다 위에 낮게 가라앉는 꿈을 꾸게 되면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거나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꿈이다.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동굴을 본꿈 어떤 특수 권력 집단이나 사회단체에서 전문 연구소를 설치하게 된다. 어떤 모체가 되는 물질을 깊이 연구하게 된다. 직관력으로 사물을 끌 뚫는다. 깊은 바다 속에 조개가 보이는 꿈 오래된 국보급 문화재를 발굴하거나 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창조, 발견한다. 깊은 바다 속에서 금괴를 건져내는 꿈. 생산, 무역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깊은 바다 속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건져내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많은 돈이 생긴다. 깊은 바다 속에서 물뱀이 진주알을 몰고 나오는 꿈.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발명, 발굴 등의 길조이다. 깊은 바다 속에서 보물 시계를 건져내는 꿈. 오래된 국보급 보물이나 유물을 발굴해낸다. 이렇던 것을 되찾는다. 깊은 바다에서 하얀 산호를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신, 폐질환 환자의 병이 낫는다.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임신를 하여 똘똘한 자식을 낳는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거두어들인다.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다 위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꿈. 위대한 힘으로 권력과 대권을 휘어잡는다. 위대한 위협을 달성하고 출세한다. 넓은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꿈 매사에 하는 일이 잘 추진됨 넓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꿈 바다나 강물의 파도가 거세면 가정 사업의 풍파가 심하고 마음이 심란한 파란곡절이 생긴다 넓은 바다에서 한가하게 헤엄치는 꿈 넓은 바다에서 한가하게 헤엄치는 꿈은 자신의 능력이나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가정이나 사업이 모두 순조로움을 뜻한다 아니면 해외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보다 더큰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 넓은 바다에서 홀로 수영을 하는 꿈. 사업이 잘 되고 외국 유학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직장 등에서 혜택을 입거나 일이 잘 추진된다. 눈물이 흘러 강과 바다가 되는 꿈. 지금까지 마음먹었던 일들이 속 시원히 풀린다. 행재 재물, 돈 연구, 문예 창작, 수도 기원 등의 길조이다. 대형 어선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못 잡는 꿈. 자사의 경영 전략과 기술 및 정보 부족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단, 실패, 고난, 불경기 등의 불운이 닥친다. 동물이 강이나 바다 하천 같은 곳에서 헤엄치는 꿈. 자신의 일거리가 어떤 기관에서 잘 운영되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부하를 거느리게 된다. 주문 생사를 막고 일거리가 많아진다. 돼지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지금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고 큰 대업을 이루게 된다. 무역, 재물, 횡재 등이 있다. 막은 폭포수가 떨어져 큰 바다가 되는 꿈. 국가가 발전하여 선진대열에 서게 된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영세업으로부터 큰 기업으로 고속 발전하게 된다. 문어가 바다 위에서 놀다가 벼랑간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꿈. 생각지도 않은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개가 바다 밑에서 수만 가지의 생선을 잡아먹는 꿈. 샘소 뜻이 왕성한 체력을 과시하게 된다. 행제, 발굴, 발명, 재물 등이 있다. 물개가 바다에서 때를 지어 다니는 꿈. 어떤 체육단체에서 집단적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지방 공연, 출장, 여행 등을 가게 된다. 물개가 바다에서 멋진 재주를 부리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의 공간에서 예술적 진술을 맛보게 된다. 명화 감상을 하게 된다. 물개가 바다에서 하늘 높이 뛰어오르려 하는 꿈. 뜻밖의 승진하여 출세하게 된다. 입학,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성공 등이 있다. 바다 물길이 헌하게 트인 꿈. 국가경제 부흥과 산업발전으로 국력이 신장되고 해외시장으로의 수출로 국위를 선양하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갖 열의와 성의를 다하게 된다. 국력강화, 교통발달, 무역거래활성화, 유통 등이 있다. 바다 밑에 방울같은 산호가 앙증맞게 보이는 꿈. 실속있는 계략으로 엄청난 일을 척척 해낸다. 알찬 행운의 열쇠가 보인다. 바다 밑으로 터널이 뚫려 보이는 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과 기술 혁신으로 선진 국제시장을 강타하여 끝듣게 된다. 무척 어렵던 과업과 위업을 달성하고 국제사회의 회원이 된다. 바다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 입학, 승진, 합격, 당선 승리 등의 쾌감을 맛본다. 일추월장, 입신양명한다. 바다 속으로 빠져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큰 저택을 소유하게 된. 바다 속에 헌이 들여다보이는 꿈. 위대한 힘으로 권력 대권을 휘어잡게 됨 바다 위에 떠다니는 예쁜 장미꽃 다발을 건져낸 꿈 예술에 관계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내거나 한문화 공간에서 멋진 인연을 만나게 될 징조. 바다 한가운데 무덤이 있는 꿈 어떤 회사가 해외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게 됨 바다가 거울처럼 평온한 꿈 바다가 거울처럼 평온한 꿈을 꾸게 되면 윗사람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출세한다 바다가 거칠게 펼쳐진 꿈 감정이 고조되고 정욕적인 것을 나타낸다 바다가 출렁이는 꿈. 다툼이 생기기 쉬움. 바다가 파도도 일지 않고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은 꿈. 만사가 형통하며 승승장구하여 출세하게 된. 바다를 헤엄치는 꿈. 위기가 왕성하며 고생 끝에 명예를 얻게 될 길몽. 바다 속 깊이 헤엄쳐 들어갔다가 나오는 꿈. 깊고 심오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여 새로운 자료를 얻어낸다. 재수드통이다 바다 속 깊이에 있는 호화로운 산호 군체들이 환하게 보이는 꿈. 신기하고 오묘한 진리를 터득하고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게 된다. 바다 속으로 빠지게 되어 고래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꿈.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진급을 하게 되거나 거대한 저택을 소유하게 된다.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꿈.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꿈. 바다 속의 환이 들여다보이는 꿈. 오래된 선사시대의 유물과 보물을 발굴해낸다.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한다. 사람의 마음속 깊이를 알게 된다. 바다에 가는 꿈. 타락하고 싶다든가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다 바다에 떠 있는 군함이 웅장하고 위용있게 보이는 꿈 국민의 대표자로 국회나 지방의 의등에 나아가게 되고 마음먹은 대로 대업을 이루고 소화성 취함 바다에 빠지는 꿈 강이나 바다 또는 호수에 빠지는 것은 어떤 세력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징을 잘 따져 봐야겠지만 맑은 바다에 빠지는 꿈은 길몽, 지저분한 바다에 빠지는 꿈은 흉몽 이라가 간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 정박한 군함이 웅장하고 위용스럽게 보이는 꿈 국민이 뽑은 민의의 대표자로 국회나 지방의회에 입성하게 된다. 마음먹은 대로 대업을 성취하고 소원 성취한다. 대망, 재물, 수출입 등이 있다. 바다에서 거북을 보는 꿈 바다에서 거북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권세가 나 인기인 아들을 두게 된다. 바다에서 고래를 잡는 꿈 우연히 무역업에 손을 댄 것이 호황을 맞아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 잡는 꿈. 한꺼번에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는 암시의 꿈. 바다에서 김 미역파래 등을 가져오는 꿈. 어떤 사업장에서 재물과 관계되는 일에 부딪히게 된다. 바다에서 많은 고래가 뒤따라 오는 꿈. 자신보다 강한 세력에 억제당하고 핍박당하게 된다. 바다에서 상어 같은 큰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싣는 꿈. 공직에 나가 큰 이름을 남길 아들을 낳을 태몽. 바다에서 상어때가 노는 것을 보는 꿈. 자기 사업이 잘 추진되어 부와 명예를 얻게 됨.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고래를 만나는 꿈. 상당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입신 출세를 한다. 행재 돈이 생긴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을 꾸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해소될 길몸이다.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니 무언가 해결책을 찾아야 함시며 또는 성적인 행위나 소망, 임신을 암시하기도 한다. 바다에서 유유히 헤엄치면서 물을 뿜어 올리는 고래를 본 꿈. 꿈 속에서 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며 유유히 헤엄치면서 물을 뿜어 올리는 고래를 보았다면 이 꿈은 운세가 밝아지거나 태몽이라고 풀이한다. 바다에서 조개 잡는 꿈. 미혼녀의 경우 온담이 오가고 자신의 창작물을 남에게 보여주게 되며 임신한 사람은 여아를 낳기 쉽다. 아기가 장차 많은 재물, 사업체, 창작물 등을 성취시킬 사람이 된다.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도중 고래가 백기를 인도하는 꿈. 위대한 협조자를 만나 자신의 사업체를 도와주게 되고 사업이 잘 추진되어 많은 돈을 모으게 된다.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꿈. 집안의 경사가 겹치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김. 바다에서 헤엄을 치다가 순식간에 상어밥이 되어 몸이 산산조각 나는 꿈. 한때 좋았던 시절이 수포로 돌아가고 훈훈한 가정이 풍비박산되어 사랑하는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귀몽사몽 꿈속을 헤맨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장미꽃 다발을 건져 내는 꿈. 예술과 관련하여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거나 문화공간에서 멋진 인연을 만나게 됨. 배를 타고 먼 바다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꿈. 배를 타고 먼 바다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협력자의 도움으로 막대한 재물을 모은다. 상어가 바다에서 하늘 위로 솟구치는 꿈. 뜻밖의 승진을 하여 이약 스타가 된다. 입하, 당선, 합격 등의 길조이다. 새우가 바다 위로 튀어오르는 꿈 예체능에 매우 대기 하다. 자신의 실력을 모두 발휘한다면 승산이 있다. 새우 때가 바다를 뒤덮는 꿈 생산, 유통, 식품,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대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많이 생긴다. 행재 물품, 식품, 먹거리 등이 생긴다. 선장이 바다에 빠져 허적거리는 꿈 자신이 처해 있는 주위 환경이 어지럽고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심한 파도가 치는 바다의 꿈 이 꿈은 전형적인 여성 상의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로 인해 집안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연어가 바다에서 놀다가 강물을 타고 냇가로 올라오는 꿈. 실제로 귀소본는과 같이 사람과 동물이 낳고 살던 고향을 찾아 새로운 문명과 씨앗을 낳는다. 기향 만남, 입학, 당선, 합격, 승진, 재물, 돈, 발전, 정보, 소식, 복귀, 윤회 등이 있다. 용이 바다에서 승천하는 꿈. 사회적 기반을 발판으로 매사가 잘 풀리고 성공할 기회를 얻게 됨. 자기가 소변을 누니까 갑자기 온통 오줌 바다가 된 꿈. 자기의 작은 힘의 도움으로 큰 세력을 움직이게 만든다. 자신이 물고기가 되어 바다에서 마음대로 헤엄치는 꿈. 연구, 탐험, 추리, 출세 등을 하게 된다. 자신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다나 강물의 파도가 거세지는 꿈. 가정생활의 바탕으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게 된다. 사업의 재정. 경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재산의 손실이 많아진다. 잔잔한 바다 위에 배가 떠 있거나 그 배를 타고 도착지에 닿는 꿈. 어려웠던 일들이 쉽게 풀리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된다. 잠수함을 타고 바다 속 깊이 여행하는 꿈. 깊이 있는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게 된. 조용한 바다의 꿈. 산이나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조용하면 가정은 평화롭다. 큰 백상어를 타고 바다를 횡단하는 꿈. 어떤 사회 단체나 조직의 장이 되어 희아의 부활을 많이 거느린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멋진 브랜드로 외국 시장에첫 선을 보인다. 큰 연어를 타고 바다에서 가로 거슬러 올라가는 꿈. 입신 출세하여 금이환양의 어깨춤을 추며 꿈에 그리던 고향을 찾아간다. 꿈과 희망이 있다. 태평양처럼 큰 바다를 헤엄쳐 건너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지금까지 바라고 있던 소망이 달성되고 큰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폭포수가 떨어져 큰 바다가 된 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대업을 성취하고 나날이 발전하게 됨.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예쁜 장미 꽃다발을 건져내는 꿈. 훌륭하고 예술성이 있는 인재를 발견한다. 문화의 공간에서 멋진 애인을 만난다. 푸른 바다나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꿈. 장차북이 번창하고 재물과 명예가 크게 증대될 것이다. 하천이나 강으로 떠내려가거나 바다 위에서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는 꿈. 집안에 도련한불상사나 질병. 사고 등 좋지 못한 액화가 발생되거나 손재와 경영사의 파탄을 겪게 된다. 해초류를 바다에서 건져온 꿈. 어떤 단체에서 재물과 관계되는 일로 시비가 생긴다. 혼자서 배를 타고 강이나 호수 또는 바다를 건너가는 꿈. 주위가 상승하고 친구 분이 열리며 귀인을 만나 큰 도움을 입게 된다. 홍수가 나 온통 물바다가 된 꿈. 부부싸움이 생기거나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